<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하러 지금 인터뷰하는 길입니다. 처음 수술하는 거라. 약간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많이 되네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철이라고 하고요 법인 대표로 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눈밑 관련해서 지방배치 무슨 좀 제가 좀 하려고 아, 제가 이런 수술을 지금 처음 해본 거라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콜렉스에 관해 나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좀 많이 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진 찍었을 었 때가 조금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아,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컴플렉스가 되는지아 제가 이게 사진을 찍거나 태블를 아, 하다 보면은 눈밑 쪽을 만 조금 많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좋은 시간이 좀돼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부티은 걱정거리는 없으금 그것도 좀 걱정이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게 씻는 게 씻는 게, 아, 씻는 게 머리 감을 수가 있을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참으면 된다고 얘기해서 내 네, 꼴게 생각하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잘생기셨고 좀 동안이신 아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칭찬은 어... 요즘에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저말 놓을 뻔했죠. <웃음> 아 그랬어요? 술 이후에 이제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주변 분들한테 좀 이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좀안 먹는 걸로 해볼 거야 보양품을 걸로 해서.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니까. 외모적인 <웃음> 수술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긴 해서. 이게 잘 나오지 않게 신경써주셨으면당조가몇번 지나가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서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 많이 여기 좀 보인다고 많이 지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각이에요 <목소리> 여기 지방 제거 외에 뭐또 다른 부위 하고 싶으신 데는 없으세요? 네, 지금 당장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너무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먹어? 안돼. 지금 얼굴에 색깔로도 왜다르신거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없어요. 간단한 일상만 하고 나오세요? 아니요. 부이드립이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웃음> <웃음> <웃음> 수면마치 하셨는데도 아프셨어요? 네 <웃음> 지금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지금 네. <웃음> 이게 암환효과가 시한주기가좀 어, 용이할 것 같다는 거에요 아무도 먹어요 <웃음> <몰래 드렸어요. 웃음> 엉망이네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눈을 배는게 없어요 <웃음>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오늘부터 3일까지 가장 많이 부으시니까 냉찜질 열심히 해주시면 되시고 일주일 뒤부터 몸찜질 해주시면 되세요 아, 어떠세요? 아, 집으로 가서 냉찜질 집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안녕 네, 네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첫날하고 이튿날에는 약간의 그 어지러움증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3사 정도부터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아서 그 이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지인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눈 수술한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수술한 걸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몇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너무 경고가 좋다고 얘기했고, 이 정도 지나고 나서는 주변에서는 아예 수술한 자체를 몰라서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았다라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요. 먼저 내려가시고 전계산을게요 개선을... 아, 네. 안녕하세요.